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 시간에는 어, 스마트폰 으로 어, 원격지 cctv를 스마트폰 으로 실시간 볼수 있는 세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카메라 뒷면에 보시면 어, 패스워드 아이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좀 이따 등록을 할 거고요 스마트폰으로 직접 이 어플을 까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째, 일단 이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이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시면 어플을 깔 수가 있죠. 안드로이드폰인 경우 어, 아이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폰은 음, 앱스토어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어플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예. 들어가셔서 V스타캠 V 스타캠, v, 예. v S T A R V스타캠 C A M을 터치하시고 어, 설치 네 제일 윗부분 설치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오늘은 두 번째 걸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번째 V스타캠 이걸로 어, 지금 설치를 합니다. 어플이 이 설치가 간단히 됩니다. IP 카메라 중에 그래도 호환성이 굉장히 좋고 해상도도 뛰어난 편입니다. 원격지에서 실제로 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오늘 같이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 설치가 됐네요. 그럼 열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와 같이 지금 부스타캠이 실행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버튼이 있죠. 플러스, 이 카메라를 추가하려면 여기를 누르십시오.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이름, 그리고 UID. UID가 아까 보셨죠? 여기 이렇게 UID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 초점이 이 장비 카메라에 잘잡힌 네 UID. 여기 UID가 있고 패스워드가 있습니다. 이 UID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 입력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v s t f 네, 해서 쭉쭉쭉 입력을 합니다. 다시는 빼도 됩니다. 0 6 4 9 7 4 A p 초기 비번은 8 여섯 말입니다. i 8 8 8 8 비밀번호는 수시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로 어이 온라인으로 지금 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온라인으로 바로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This is the first time. t 이 i s is t h 허용 i r s t time. t h i 네, 카메라 어, 영상을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세팅을 하시고, 네, 이와 같이 세팅을 하시고, 컴퓨터에서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음격계에서 언제든지 어플을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드리겠습니다. 아, 관리소장님께서는 오늘 이 화면을 잘 보시고 직접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어플을 깔아야 되겠죠. 이 안드로이드 폰에 어플을 깔면 되겠습니다. 어플을 직접 깔면 되겠어요. 플레이스토어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죠. 이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십니다. 자, 한글로 VSTA캠을 누르셔도 됩니다. 한글로 VSTA캠. 어, 영문으로 누르셔도 되고 한글로 누르셔도 됩니다 자, 3번. 한글로 쳐도 이와 같이 영문브이스타킴이 나오게 됩니다 어, 설치 지금은 저희가 설치를 다 마쳤기 때문에 열기, 열기를 열기르게 되면 자 빨리 열려라 지금 pc 하고 스마트폰으로 같이 지금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작동이 다소 매끄럽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아까 여기 설치되어 있죠 다시 한번 삭제를 하고 어, 삭제를 딱 누르면 이 카메라가 삭제가 되는 겁니다 카메라 세팅했던 부분이 삭제가 되고 다시 설치하고자 하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카메라 뒷면에 uid 또는 패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건 고정 카메라 실내역인데 소장님께서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들은 실외 카메라가 되겠죠 실외 카메라인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잘 메모해 놓으신 그 부분을 보시고, 어,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입력 방법을 다시 한번 여기서 누르시면 되겠죠? vstf. 다시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70649. 0649. 그리고 p2. 네. 그 밑에 패스워드는 8 8 8 8 8 8 초기 비밀번호 입니다. 이거를 어, 바꾸셔도 됩니다. 바꾸는 방법은 다음 또 강의 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자 온라인으로 지금 접속이 됐습니다. 스마트폰에 온라인 예, 온라인 잡혔습니다. 이 온라인 버튼을 탁 누르시면 카메라 이 화면이 바로 이와 같이 뜨게 되겠습니다. 자, 옆으로 어, 돌리면 이와 같이 깔끔하게 보입니다. 지금 빛이 반사돼서 어, 다소, 음, 색상이 지금 잘안 되고 있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예, 예,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화면을 예,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버튼을 누르시면 카메라 촬영이 되겠죠. 탁 누르시면 지금 네, 화면은 이 이미지 촬영이 되는 겁니다. 사진 미디어 촬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이죠. 여기 보이시죠? 어짠 부분을 클릭하시면 영상 동영상이 촬영이 되는 겁니다. 동영상이. 여 같이 지금 제가 손을 대봅니다. 이런 동영상이 계속 촬영이 됩니다. 그리고 화면을 넓게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 버튼을 누르십니다 이아래 있었죠 그리고 뭐 축소 확대가 있는데 이 부분은 템틸트 줌아웃이고 이건 소리까지 가능합니다 직접 들리나 한번 테스트를 해 볼까요 자 직접 한번 눌러보고 하나 둘셋둘둘셋 둘둘셋 카메라 쪽으로 전송시켜서 말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 카메라가 보시면 이 카메라와 스마트폰이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우링이 생겨서 그런데 이와 같이 그 사운드도 어 스마트폰 원격지에서 직접 이 카메라 쪽에 전송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에서 나온 음성을 이 스마트폰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목이 많은 목소리가 들리죠. 이게 스마트폰에서 지금 들리는 목소리입니다. 이 카메라에. 이 보시면 이쪽 마이크가 있어요 여기 음으로 들어가서 이 스마트폰 원격지에서 지금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 어 원격지 카메라를 띄울 수 있는 어플을 깔고 그리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고 어 원격지에서 영상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소장님 이거 참, 참고하시고 제가 문자로 어, 발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아, 궁금한 내용은 어, 문자로 넣어 주시고 그리고 유튜브 댓글 남겨 주시거나 블로그나 네이버 TV 메모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 버튼 예, 하단에 있죠 그 하단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과 같이 스마트폰으로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